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 얼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색상들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얼굴 도형을 하나하나 잘라서 표현해 줄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람과 관련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목표 관련한 그런 PPT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제가 공유해 드린 이 파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 도형은요 색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형이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대로 자르고 그리고 색상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일단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색상을 한번 넣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요 선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로 파란색 한번 채워볼게요 음 괜찮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채워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채워볼까요? 그라데이션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돼요 저는 이 색상을 만들 때좀더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중지점을 일단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색상이 나오죠 그러면 색상을 제일 어두운 색으로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색상 중에서 한쪽에 있는 색상을 다른 색 눌러주시고 약간 밝은 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색상이 바뀌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색상이 약간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뭔가 좀더 입체적인 느낌의 도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색상의 그라데이션이에요 이것을 연습해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형을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형을 자를 수 있다고 라 하는 건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가능한데요 도형 병합 기능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도형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 두 개를 겹쳤다고 라 생각해볼게요 도형 두 개를 선택한 뒤에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누르시면 왼쪽에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에서만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이하 버전에서는 쉐이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올린 건데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도형병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등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조각을 눌러주신다 라고 하면 겹쳐져 있는 부분 이두 가지가 조각이 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몇 등분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는 삽입 도형을 눌러서 일단 이렇게 네모 도형을 만들어 봤어요 이 네모 도형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아래쪽으로 만약에 나는 4등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도형 4개를 아래쪽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Ctrl Shift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그리고 또 복사 마지막 복사를 해서 총 4개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4개의 도형만 만들었다고 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선택해서 그룹화 시켜줍니다 그룹화.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얼굴 도형의 높이만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등분이 되겠죠 이렇게 4등분이 되는 이 비율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5등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하나 더 그리시고 그룹화해서 이렇게 작게만 해주시면 똑같이 5등분이 되는 거예요. 3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삭제하고 그룹화해서 컨트롤 G 3등분하면 이렇게 3등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4등분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4개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그룹 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해제, 컨트롤 시프트 G 그러면 총 4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을 그대로 다 집어넣은 뒤에 전체 다 도형과 그리고 뒤에 있는 얼굴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 서식, 도형 병합, 조각을 누르면 조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너무 도형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이 똑같은 비율 중에서 몇 개를 빼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 두개 이렇게 빼주시면 전체 다 선택해주시고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총네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어떤가요? 이것을 실습하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형 사각형 도형 하나 그리시고 3등분을 해볼겁니다 둘셋 그리고 그룹화해서 컨트롤 l g 아래쪽으로 길게 해주신 뒤에 다시 한번 그룹 해제 컨트롤 l 프트 g 를 눌러서 그룹 해제 해주시고요 넓게 그려주신 뒤에 여기에서 어떤 상자를 빼야 될까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 저는 위에서 아래 두 가지만 빼볼게요 그러면 이두 개의 도형만 도형서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3등분이 된 얼굴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실습을 해주시다 보면 아 어떻게 도형병합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등분을 시켜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방금 전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없음, 단색 채우기 일단 파란색으로 채워 주시고 중간에 있는 이 도형들은 두 개의 도형만 약간 밝은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팁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도형이 맞닿는 지점 있죠 이것이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도형을 한 칸만 한두 칸만 띄워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띄워 주시기만 해도 확실히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두번 아래로 두번 키보드 두 번만 눌러 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만들 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콘 집어 넣고 텍스트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건데 그 과정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네가지다 라고 했을 때그네가지에 맞는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건데 그 아이콘을 넣는 방법은 오피스 365 구독자 그리고 오피스 2019 구매자들만 활용하실 수 있는 삽입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이콘 기능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플랫 아이콘 c o c o 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이콘을 여러가지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내가 원하는 아이콘 뭐 하나 둘셋넷셋넷 셋, 넷. 이렇게 해서 삽입을 눌러주시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너무나도 간편하게 아이콘을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을 집어 넣어 주시고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건데 삽입 도형 선도형을 일자로 쭉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도형. 만들었죠? 선도형을 이렇게 쭉 하나 그려주시고, 색상을 회색. 좀, 좀 밝은 회색으로 해서 약간의 구분만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집어넣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아래쪽에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선 도형과 안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자체를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 길이도 조금만 조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텍스트만 싹 바꿔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게 될 것은 이렇게 4등분을 또 해봤어요 똑같이 이 4등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처럼 4등분으로 만들어진 도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줘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줬느냐 도형 네모 도형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도형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를 누르신 채 회전을 해주시는데 이게 직선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채 해주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신 뒤에 위치를 변경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비슷하게 맞춰지죠 이렇게 해주신 뒤에 도형 모드를 다 선택해 주시고 도형서식, 도형병합, 조각을 러주시면 짜자잔 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4등분이 되는지는 뭐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모양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아 도형이 이렇게 잘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응용을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 응용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8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8등분 이것을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서 겹쳐주시고 회전을 시켜주신 겁니다 회전 자 8등분 한번더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 자 똑같은 도형을 해서 이렇게 Shift 키 누른 채 각도를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사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각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만 다 잘라주시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교하게 잘라주실게요 잘라주니까 짜잔 사람 도형이 8등분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색상만 바꿔주시기만 해도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얼굴 도형을 다양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실습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에 유익했다면 이 시스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